네, 광협 앵두금 승부분 속성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다이몬드 시중에서 열 처리하고 또 방사선 피복을 입힌 처리를 한 부분의 내용을 지금 광학 6,000배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대물렌즈 20배를 쓴 거고요. 그런데 와 멋있죠. 블랙다이몬드의 처리한 내용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네, 이런 것이 클리어하게 저희는 바로 판독이 30초 만에 이루어집니다. 이상 광엽 앵두금 성분석 속소였습니다.